역할 정도로 는단 말이야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 나는 이것도 모르게 이거하고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맞을거야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 색깔이 뭐 저건 것 같아. 음, 녹두인가? 아니 음, 고무고. 고무고? 이거 뭐더 넣어야 되지. 여름이 뭐가 국물이 되는 거야? 음, 그 냉면이랑 똑같구나. 고아다요고지 팔꿈치로 넣는단 말이야. 나는... 아니, 그러니까 그거... 아니, 나는 이것도 부족해 이거 하고, 이거 하나 더 넣어야지. 맞을 거야, 아마... 아니, 그러니까 그래서... 그...